2007, 2 8년도에도 이런 거래는 없었습니다. 전국 전체가 대부분 개 투자를 하다보니 전국이 지금 아파트가 40%, 50%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급락하는 아파트,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다 d 피 부산 대연 프로지오, 오클라이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1 3 8 0 0에 거래되었는데 현재 4억 8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평수는 25평에서 33평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8억에서 4억으로 50% 하락을 했고 25평 마찬가지 8억에서 현재 4억 9천 그리고 29평 마찬가지 최고가 11억에서 현재 5억 8천 그리고 33평 b 타입 마찬가지 최고가 14억에서 현재 6억 선. 33평 a 타입 마찬가지 거래량이 거의 없죠. 33평 시타에 마찬가지 최고가 13억에서 최하가는 5억 3천까지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도, 부산도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대한민국 아파트의 폭락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가 만한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기미는 충분히 있다. 마찬가지 50% 넘게 하락했는 명지동의 대박 노블랜스 아파트입니다. 2015년에 중공되었고 737세대의 예 20층으로 예전 아파트인데요. 35평 AB타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느정도 거래량도 충분히 있죠. 최고가 7억까지 올라갔고 지금 4억 4천 대부분 일반적으로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35평 B타입 마찬가지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은데 뭐 최고가 기본적으로 7억정도 23년도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은 지금 4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50% 이상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가 37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기미는 다분합니다. 그리고 법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만 골드뷰 센터럴 파크 세대수는 1,272세대 그리고 58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사용승인은 19년도 5월에 달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준신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뭐 55평 ABCD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최고가 10억 6500에 현재 23년 1월에 달 5억 8000으로 거래가 되었고 3 5 B타입 거래였고3 5 C타입 최고가 10억 9000에 거래되었는데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3년 1월 6억 5천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현재 84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기미는 다분해 보입니다. 다음은 2023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부산이브제니스 주상복합인데요. 실제 2040세대로 엄청나게 세대수가 많아요. 그리고 4 9층의 초고층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58건이 나와 있는데요. 평수는 26평에서 36평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32평 같은 경우는 최고가 7억 7천에서 지금 4억 천으로 떨어졌고 32평 시타에 마찬가지 최고가 7억 8천에서 현재 4억 4천, 그리고 32평 b 타임 거래량은 많이 없고 36평 a 타임 마찬가지 최고가 8억 9천에서 현재 23년 거래가 이루어졌는게 4억 670만원, 36평 b 타임 마찬가지 많은 거래는 없지만 최고가 7억 4천에서 현재 4억 9천에서 더 이상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58건의 매물이 나와있다는 것은 더욱 더 하락할 기미도 있고 전세도 107건이 나와 있어요. 이게 공동명을 묶기로 해서 봤을 때 이런데 묶지 않으면 매매가 70일건에 전세가 160, 168건 계속해서 기다려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뭐 서울, 경기, 인천 전국이 지금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대부분 갭 투자를 하고 지금 더 기다리고 전세를 놔보겠다. 뭐 이런 심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려 하락폭이 52%, 3%, 거의 40대로 후반까지 프로테지가 떨어졌어요. 그것도 근자의 금리가 인하된다고 얘기되면서 일부 거래가 금매물들만 거래가 되었다. 그렇다면 더욱더 금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가 안될 것이고 금매물이 나와야 일부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레미안 장전입니다. 세대수만 1938세대,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입니다. 그리고 38층, 청수도 높은 편이고 2017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수는 17평에서 35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고가가 12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6억 8천, 그리고 35평 b 타입 거래가 없고요. C타입도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26평 이타크 같은 경우 어느정도 거래가 있었는데 최고가가 9억1500에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그나마 23년 1월달에 5억2천0에 거래가 되었고요 무려 현재 매매가 139건이나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금액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거의 5억 초반대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2019년에 미친듯이 상승을 합니다. 미친듯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매물은 계속 나오고 거래가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1월달에 u 8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락을 하고 매매도 139건이나 나와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래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를 해보고 뭐 50%다 40%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지만은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가 급등하다가 50%, 40%, 60%까지 하락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충분히 더욱더 하락할 수 있다, 폭락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힐스테이트 4역인데요. 마찬가지 세대수 1314세대, 엄청나게 세대수 많은 편이고 38층의 고층입니다. 그리고 22년 12월에 달 준공이 났고요. 위치가 배정동에 위치하고 있고 무려 현재 매매건이 134건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동일 매물 묶기를 풀게 되면 454건이에요. 현재 동일 매물 묶기를 해서보기 때문에 같은 매물은 빼고도 134건이 나와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4억 중반대 아파트가 최고가가 7억 7천까지 거래되었다가 마찬가지 지금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은데 현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안됩니다. 최근자에 거래되었는게 23년 2월달에 4억 4천 9백 거의 5억에 거래되었는거 동일하고 34평 비타에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이 4억 5천대에 거래되었다가 최고가가 7억 3천 그리고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4억 6천 그렇다면 이쯤에서 구입했는 분들은 다시 고점에서 구입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현재 134건의 매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파트 가격은 폭락할 수 있죠. 그리고 전세로 견뎌보자고 얘기하는 분들이 254명이 지금 전세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견디면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더 손해를 볼수 있는 분들의 막연한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월세 마찬가지 좀더 기다려보자. 160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월세야 급한 분들은 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 따라서 폭락을 합니다. 그렇다고 대출 융자를 갖고 전세를 놓는다니 전세 금액이 하락하고 기다려보면서 계속 기다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적어도 기다리는 그 기간은 4, 5년은 충분히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손실을 보고 기다려 보자는 거죠. 이게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 아닙니다. 7억 8억 9억짜리 아파트를 월세 100만원, 120만원, 130만원 주고 세를 놓는다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막연히 또 기다리는 것도 결국 손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가 금액의 아파트들이 얼마나 쉽게 팔릴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의 40% 45% 하락했는 아파트들을 확인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0% 45% 50% 하락하는 아파트가 전국의 한두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은자의 보금자리 특례론 이나 아니면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일부 거래를 했는데 거래를 했는 분들도 결국 고점에 물려서 다시 한번 손해를 볼수 있다. 충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전국적으로 급락했는 아파트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동향을 알아야 내가 대처를 할수 있죠. 계속해서 서울, 경기, 인천 급락하는 아파트들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 부산까지 그나마 미분양이 가장 많은 대구는 인천, 서울, 경기, 부산보다 월등하게 훈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